안녕하세요 김지인입니다 저는 원래 가수 연습생으로 춤이랑 노래를 연습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연기를 조금씩 배웠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연기에 대해 되게 큰 매력을 느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박열이라는 작품을 보러 갔었는데요 수미코라는 인물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거든요 남자도 힘들어할 상황을 되게 밝은 에너지로 잘 헤쳐나가시더라고요. 그런 걸 보니까 아, 나도 저런 역할, 저런 여자를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. 연기할 때만큼은 제 모든 걸 내려놓고 빠져들어서 연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걸 배우면서 쉽게 배역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배우가 되고 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